23? 30 40아5 0아 아, 나올 거라 기대하셨나? 아직 그만 좀 나오면 안 되나? 5 0전장 찍겠다 어전장이야 여기 별로 없네 좋아 좋아 아, 한 번만 뽑아볼까? 와 대박! 할까? 과연 치치가 나올까? 나 지금 몇 스택이지? <웃음> 그냥 그냥 뽑아. 어 왠지 이거 또 천장일 거 같다. <웃음> 어떡해 <어떻게> <웃음> <웃음> 진짜 모나 나오면 개꿀잼? <웃음> 아나 진짜 모나만 아니면 돼 진짜 모나만 아니면 차라리 나올 거면 지치 나오고 그래 아, 차라리 야. 어! 어 다행이다! 우와 나 모나 나오는 줄 알고 깜짝 놀랐잖니 어 뭐야 향련은 뭐지? 각청 <웃음> 뭐야 일돌이야 <웃음> <웃음> 나도 야란 나도 뽑을까? 한 번만 해볼까? 두 번만 해볼까? 10 30까지만 응. 그만하자 40 40 40왜 40. 그래 나한테? 40 나한테 왜 그래 진짜? 40아 어, 진짜 안 나오잖아! 50 5 0오5 0 아니야 아 60까지만 딱 해봐 <웃음> 아니 60이.. <웃음> 60이 째는데 60까지만 해보라는 건또 뭐야 60까지만 해봐 죽을래? 응 진짜, 진짜. 어, 진짜 나와 진짜 나와 나와? 진짜로? 어, 안 진짜? 나오면 어쩔 건데 안, 안, 나오면, 안 나오면 어쩔 건데 감이지안 <웃음> 나오잖아 아니 지금 50이거든? 60이라.. 60.. 50이어서 안 나온 거 맞아? 어 진짜 맞아 이거? 어 아안 나오고 짧건네아 <웃음> 유감이라고. 아 진짜 안 나오고 다아 유감이야. 아. 마지막. 아나 어, <웃음> 미쳤지? <웃음> 와 엠보나고 미친. 맞는 말이아 무기법이나 해야겠다. 미쳤네. <웃음> 이제 나는 몰라. 나는 하지 말자. 어, 어 뭐야? 왜? 어, 호마 나왔어. 왜? 그래? 호마 나왔어? <웃음> 야 노컬, 어? 노컬 세 개랑 호마 같이 나왔는데?